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해요 빵입니다 요즘에 계속 책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광고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스크랩북이 수십 권 있었어요 거의 한 100권 쯤 됐을래나 제가 이거를 진짜 어, 진짜 옛날 옛날 90년대부터 스크랩을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버리고 버리고 이사를 할 때마다 정말 거의 다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스크랩북이 있다면 제가 여행 작가가 되려고 그랬나봐요 <웃음> 네, 여행에 관련된 옛날 광고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하드카피 광고물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막 곰팡이도 쓸고 지저분해지고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걸 다 스캔을 받아 가지고 그냥 보관을 하고 얘네도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광고를 보는 게 취미였고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이 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광고를 보듯이 한번 옛날 광고를 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옛날 광고를 그냥 볼 거예요 라떼 토크 옛날 광고 옛날 광고 읽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와 코드가 맞거나 옛날 광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찾아주세요 그러면 옛날 광고 읽기 곧 시작할 겁니다